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태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 1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배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어큰 총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두 가지만, 짧은 시간에 포인트로 말씀을 잘할 때, 큰총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하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계의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해서 드라마설계라고 붙였습니다. 전 20대 대학도에서 어,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지만 어, 그래서 어, 성경발씀을 드라마틱한 요소로 말씀을 전하고자자마스설명하겠습니다아무쪼록 말씀을 들으면서 까끌리다 <웃음> 주시를 예시로 보러 출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정복이라 한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장배가 굵은 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에 물 속에 키시시시시 <놀람> <놀람>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디가 고기가 없는지 베드로나마 다알 것입니다 그 물은 이 밤에 침대, 밤에. 밤에, 아, 그 물을 쳐놓고, 밤새도록 조급조급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꿈을 꾸면서, 오늘 거기가 얼마나 걸렸을까, 막 상상을 하면서, 새벽에 그 물을 건지러 는 거예요. 그드로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갑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 자잘밤에 가릴리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방금 푹푹 구물을 안고 아 오늘은 고기를 엄청 저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고 푹푹 꿈을 안고 아마 그물을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사람이 만들어됩니까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면 벌, 벌고 싶은 만큼 벌고 내가 출세하고 싶은 만큼 출세하고 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남 만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부품금을 안고 저가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거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물을 호기심과 기대반으로 그 물을 아, 그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그, 고기가 잡힐 줄 알았는데 그날 따라 절망이 된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별여보코로나1 자유롭자가 장사관이 되어서 절망의 눈에 빠져있고 또 교회도 역시 옛날처럼 모여서 합심해서 때가 게 기도하지 못하고 목사님도 시리에 빠져있고 성도도 시리에 빠져있고 이때 오늘 우리의 우리의 열방법이가 됐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심령을 오늘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됐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망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료도 을 것이고 부인도 잃을 것이고 하루에 아,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 돈으로 바꿔서 어? 우리 딸한테 오늘 맛있는거 사줘야지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절망의 칼릴리 바다 절망의 칼릴리 바다 베드로는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절망상태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믿으시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있는 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폐드로의배를물 가까이 세우시고 거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큰 절망 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고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에게는 우린 사람이 우리 기운이 다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밝은 면 사람을 세밍, 사람을 살리고 좌절과 절망에서 비전과 소망으로 바꾸는 예수님께서 그 밝은 빛의 영역이 주님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밝은 면으로 나옵니다. 이제 인생의 빛으로 나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어렵고 힘들고 격격히, 격격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칩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슨 말씀을 짜렸는지 아마 예수님은 기록되어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벌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절망해서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힘들다고 해서 우리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찬양을 힘차에불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베들의 마음은 말의 문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특산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성문에 예수님의 그 빛의 광채가 빛의 광채가 베드레의 마음속에 자세히 빛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에서 절망에서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먹었드로의 내가 최근에 말씀만 들으면 내가 처음에 말씀 안 들으면 뭔가 곧될것 같은, 이게 보고이에요 뭔가 곧될것 같은, 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페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바뀌기 시작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을 요한복금 1자는 참 빛으로, 참, 참 빛으로 말씀니다런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여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 예신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코로 시대에 사는 성도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기를 위해 실험으로 취하나니다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실을 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취하나니다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는 노래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하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광명한 강명한, 강, 강명한 그 예수님의 비전적 기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사장 13절에 할수 있거든 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는 뭔가 모르는 그 비전적 기운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점이 밤이 만도록 수고했을 때 그모 것이 없지만 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려 가겠습니다. 하. 야! 여러분 베드로의 백이 대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중자들이 공략으로 내놓은 그런 모든 말들은 실천이 실현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일정일에 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도록 에이, 선생님은, 목수잖아, 이거. 칼리리 바다에서 찬배가 굵은 때가 고개를 못 잡는데, 목수인 선생님이 어떻게 바다 속을 하겠습니까? 집어치워요. 응? 어? 이렇게 말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왜 배드로는 하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 전에, 깊은 곳에 가시어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워라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제네 사라 바닷가에서, 쭈룩, 쭈룩, 쭈룩 하는 바다 에서 이미 페드로는 거기서 말씀,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밝은 기운이, 검정적 기운이 이미 페드로의 마음을사아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울증을, 울증을 아는 많은 사람이 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예외도 아니고, 성도도 예외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만 알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님 말씀을 통해서 밝은 기운을 비전과 긍정점과 밝은 기운을 받으시기를 예시로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또 아이고 예수님 고기가 눈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분을 받 밤에 다친다면 낮에 치는 고기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풍나아 잠자와라 풍남을 잠자와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다님의 군대에 계신 항에서 돼지에게 간우와하고 돼지에게 가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것이라서 그물을 던진, 피드로는 소사치게 아, 이게 뭐야? 부가다? 내, 내 죄를 내 죄를 다할 것이다 갈릴바다의 깊은 바다속의 고기의 흐름에 물결의 흐름을 닦게 넘은 이분이 내가 내 죄를 다할 것이다 내가 남의 고기를 훔친 것 거짓말한 것 부정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이분은 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페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살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냥 화랑을 물러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없는 호부가 되게하리라러분베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시절에 우리는 자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이었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던 패드로는바다속에 빠졌던 것처럼 코로나의 우한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밝은 기운을 박들을 이 신호로 추하합니다 할렐루야